사실 여기서 오디션 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아모르 파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감독님과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아 그리고 또한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춘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배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동안 아무르 파티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 배우 홍준기도 더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